시술 시 반응과 주의점이 있나요? 약침의 경우 시술 부위에 뻐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침의 종류에 따라 드물게 가려움,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한 정도의 뻐근함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뻐근한 느낌이 강하게 지속될 경우 해당 부위에 핫팩을 대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가 되며 가렵거나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얼음팩을 대어주시면 호전이 됩니다. 봉침의 경우 분리정제되지 않은 생벌의 독을 사용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을 높이기에 반드시 분리정제된 봉독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백초한 방? 시술 이전이나 이후 음주를 하시는 것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혈이 있거나 전날 과로 등으로 많이 피곤하신 분 또한 시술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봉침 시술 이후 가벼운 가려움과 붓기는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견디기 어려운 가려움이나 붓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얼음팩을 시술 부위에 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시술한 한의원에 문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